맛있네? 식당 임 우와! 이렇게 말해야 돼? 우와! 왜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도 데다 곱지 않아? 몰야은와 우와! 우와! 우와! 우아 우와! 찍어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게임 계속해. 말와는 찍어. 아거기야 너무해 나선생님스파방응 근데 이승희처저 재밌는 거말시선감털해버리네무이나 이래 <웃음> 옆에서 틀어 게 써봤어 개게끼 뭐야 이 나와요? 저?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, 맞다 어. 카페 카수 있게 하겠지습니 수빈이 무슨 나올 복부 사진처럼 나오겠다 <웃음> 나올 정도? <준비. 웃음> 잘 나왔잖아 만족해 어. 대가리가 네모라서 계속 좀치는데 말하는 대가리가 네모라서 제가 목에 목걸린만아야 뭐 기침하냐? <웃음> <많이, 웃음> 아무도 안보이라서 <웃음> 안 <웃음> 어떻게 되는지 나왔냐? 자리에 어, 그런가? 이거 게 나와 야 너가 찍어줘야지 뭐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동그하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포토샵을 이니만큼 네 자르면 돼나 <웃음> <웃음> 전문가야 <웃음> 뭐하세요 이네 표정? 냄새는 <웃음> 뭐예요 <웃음> <웃음> 김수현 표정 <웃음> 잘는 <웃음> <고정이라지>. 거치대 <웃음> 가눌러줬으면 <거치대가> 좋겠는데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거치대는 그런 기이가 나라는 <웃음> 거치대 있거든? <웃음> 나 찍으라고 <웃음> 뭐야? 말하는 거치대 너라고 <웃음> <웃음> 나도 껴줘 쑥이 좀더 붙어봐. 얼굴, 얼굴을 붙여. 얼굴을 붙이라고, 쑥이 나. 안 친해 보여. 안 친해 보여. 안 친해. 이거 안 해요, 이제? 네, 해요. <웃음> 잠시사진 영원사진, 영요증명사진 영원사진, 영원사사진사진영원사사진사영사진 영원사진, 영원사진, 영원사사진 영원사진, 영사진 영원사진, 영사진 영원사진, 영원 아뭘 뜯지 마시는아다 먹은 것 같아 요 <웃음> 이거 왜 찍는 거예요? 다먹었잖아요 아니 왜는데도 음, 음. 말도 안 하고. 보여옷도이제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거라고. 면 나. 나나. 우리 맥도날드로 언제 떠나? 우리 게요 갈까요? 계단 조심해. 네. 계단 조심해.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네 <웃음> 오늘 눈썹이 가들어 <가드러> 나시네요 <웃음> <웃음> 세상 왜 저래? 여기가 3번 출구라는 거 아니야? 여기 아, 3번 출구야 여기 오지 않나 그래. 지금 한번에5 0인데 저거 나 여기 같은 거? 아 저거 나기 어, 이거 불고기 아니야? 저 가운데 왼쪽에는 예. 거야 그냥 그냥 뭐 그냥 이불고기고였고 어, 어. 아까 초파운 치즈 이런 거밖에 없었어 너그냥 그러니까 비빔밥이나 먹어 나는 일고 너저 치킨 해. 있잖아 아저 치킨 맛아 있는 거야, 있는, 거야. 포코로 썰어 먹자. 그래, 난 뜯어 먹어. 그럼치킨먹을 때... 난... 치킨 3개가 배가 부니까... 근데... 근데 치킨 치킨이 가성비가 돼. 별로인 것 같아 세 조각에 1 0 0 비싸.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? 아, 아, 어, 이거... 밖에 모르겠어요 개가 <웃음> 아닌데 이거 가 3개가... 3개가... 3개3개3 아, 밖에 몰라요. 3 중. 딴. 어, 야, 너 케찹 많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건네가 먹어. 더 달라해? 아, 이따가, 이따가 더 달라는. 더 많이 아, 달라는 아, 걸. 뭐라고? 수면 해봐. 케찹은. 따, 따. 이렇게 수화로 말하실 아, 거예요. <웃음> 어차피 내 것까지 먹을 거니까 네개 먹어 그래 맛있는 식사 타임 여기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콜라 엄청 커 핸드폰이랑 비교 해야지 뭐가 안 나온 거야? 치킨 김떡현 우와 <웃음> 이렇게 말해야 돼? 우와 내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 뽑지 않아? 몰라 보자 예쁘다 어누가 뿌어! 얜다 뿌까? 다어 아니 왜 부수? 왜 근데 애들이 그럴듯좀 아니야 다먹지 않아? 얘들로 <그냥 막> <웃음> 뭐라 하는 거잖아. 원래 이렇게 먹지 않아? 한 방울에 펼쳤다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케어이런나왔다 이렇게? 저건 뭐야? 다 치킨이야? 너무 응. 응. 어, 뭐, 저렇게 많은준비해 먹어볼래요 빨리 드시겠어요? 배고 여기는 왜 네. 하나도 안 드셨어요?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달라고 한 거예요 아, 아 햄버거 많이 안참셔셨어요이런거한번좀 드세요 <웃음> 한 말이에요 맛있었어요 난? 뭐야? 응. 래응 내가 버거를다 해결하면 달라고 할게 벌써 <웃음> 이다해데 손이 해결이 어 난장선이야 네 엄청 크네? 탈출한다고 네, <웃음> 나,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거야아우한테 음. 음, 무시 안당 하면 깜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호스트가 는거야 아니 나도 게 없는데? 호스가 없는데? 크첩을 주고 찍어먹 이렇게 해놔오이따 케첩 더 달라 해서 들고 갔대 너게 찍어 먹는데 네개 아... 받아 올까? 세개 받아 올까? 근데 너만 먹어 응. 맞아 아니야 무슨 사람 먹어 난안 찍어 먹어 넌 칠리 소스 찍어 먹을 거야 응? 아니? 어, 너개 너 먹을 때 내가 크첩 응. 없어서 크첩 받아 먹어 음. 응. 맛있지? 선생님 거기 케찹을 링크로 주입식이야 맞아 나 감자보다 케찹을 먹어 그래 햄버거보단 감자튀김먹었어 근데 그래, 나 원래 감자튀김 하나 안 먹고 햄버거 먹기 시작해서 햄버거를 남기는 사이인데 같이 먹어가지고 먹으면... 좀 약간 야, 눈치 벌어 다 구워 이러고 다 구운 사람 누구야? 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 눈치가 왜 보여요? 혼자 감자만 먹고 있으면 몇 개를 먹는 지 모르잖아요 너 많이 먹어 그래 니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냐야 고기 좀 먹었어? 어 뭐야? 그거 다리다 넓적다리 야. 야. 뭐 누나야? 이가 했잖아 야 아까 돈는산거 아니야? 야어 약간 상하랑 다른데 상하이 거 아닌가? 상하이 아닌 거 같아 그냥 피킨 먹으면 그냥 먹으면 돼새네응 근데 상하 정도 통아가 맛있는 걸 무슨 아, 소리야? 닭다리 있어요? 잘 네. 나. 어, <웃음> 닭다리. <웃음> 아니, 요다리 닭다리야? 없다다 나! 어휴 중 닭다리 아니, 땡석기들 듯이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? <웃음> 별로야, 튀김이 너무 많아 아, 네. 큰게 살이 아니라 튀김이야. 튀김이었어 상김 아니, 튀김은 우리나라가 정잘 만들었어 네. <웃음> <잘 먹어도 웃음> 왜 양배추 아니야? 아니네. 양배네양배추가었어 색깔이 멀리서 보. 응? 나 순간 한국에 온줄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양배추 같지? 응. 양배추야. 응. 왜냐면 나 양상추랑 차이를 모르겠어. 양상추는 상추처럼 생기지 않았어? 이렇게 이렇게 감싸져 있지 않을까? 그렇지? 응. 나 이거 이 아니, 양상추인가 봐. 그게 양배추네. 이게 양배추야? 이게 양상추고? 고... 모르겠어. 미상추. 미상추. 양상추인가 보다. 이게 양배추고. 알라리? 알라리 like 아. <웃음> like is w h a 알라리? 알아리. 이건 거 같아. 배추 옆에 있잖아. 얘는 혼자 있었고. 뭔가 얘가 아닐까? 이거랑 생각이 드는데 나도 이거영 아? 게임하자 야 저기 소년 손정 완전 잘돼있어다이어어트 왜? 이어엉써어 아, 만지게 응. 응. 잘 안겨야 돼나아기 왜? 웃 벌렁벌렁 거리면서 벌렁 <웃음> 왜? 쇼핑하고 아 약간 <웃음> 그.. 양배추 약간 스트리샵 쇼핑백 같아 그래? 아그 아주 알들살들하게 알들살들하게 진진 할까 진진 진진, 서준미 이런 애들 다어 진진이요? 진진자라, 찌리찌리이죠 진진자, 진진자, 진진자. 어 진짜 진진이죠어르 허리야, 허리아허리잖 허리야. 진리야 허리야. 허리야, 허리야. 허리야, 허리공 허리야, 허리야. 허리야, 허리야. 허리야, 허리야. 야이이야 네네네네네 <웃음> 미쳤어. 네. 내가 네네네너너아네네잖아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남매인 거야. 수민아 너 줘. 여기 너. 고마워. 야. 슈밍 슈밍 고마워 해야지 니 슈밍 아, 아. 아, 어? 고마워 해야지 니가 뭐 어허야 니 슈밍 니 슈밍 왜주 시누이 진짜 없다나 나. 아 진짜 없다나 워시언니 하면서 하는...